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 배워볼 기능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있죠 이렇게 클립을 선택을 하고 화면 크기나 위치, 회전, 이런 크롭 기능 이런 기능들을 블로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고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 가장 좋은 거는 영상을 컷 편집을 하기 전에 이렇게 크기라든지 일괄 적용해서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컷 편집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컷 편집을 많이 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어떤 표현에 의해서 제가 이 부분을 이만큼 혹은 위치를 살짝 조절하고 싶을 때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한 부분만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 클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통 이렇게 여기 위에 나오는 크기나 각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보면서 눈대중으로 어느정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블루에서 여기 왼쪽에 크기 변경을 딱 들어가 주면요 이렇게 그래프 보이시죠? x 축 y 축요 그래프를 보시고 맞추시면 됩니다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도 움직이면서 아 어느 위치에 있구나 이렇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서 오른쪽도 클립을 똑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수치 여기서 봤던 수치를 12로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와가지고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와십니다 다시 자, 여기서 마이너스 4 위치에 오게 하고 싶다면 딱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아주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기도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 보면서도 똑같이 조절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크롭도 똑같습니다 크롭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렇게 직접 눌러도 되지만 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크롭을 하게 되면 여기 밑에 수치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나 이런 수치를 활용하시면 원하는 대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클립들을 전부 다이 상태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 여기 밑에 보시면 모두 적용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모든 클립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엄청 쉽죠 그리고 초기화 하고 싶으면 초기화 그리고 위치 초기화 크기가서 크기 초기화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블루 자체가 이런 실선들도 잘 쳐져 있고 중심이라든지 이런 위치 맞추는게 비교적 다른 어플에 비해서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이런 기능을 활용하시면 편집 시간도 단축시키실 수 있겠죠 그럼 오늘 꿀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